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결정구입니다 어느덧 벌써 2천만이라는 어마무시한 판맥으로 올린 배틀그라운드 처음엔 제작사인 블루홀도 투자자도 딱히 이렇게까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스팀이라는 산 정상에 펄럭이는 한국 국기를 꽂은 블루홀 이런 블루홀에서 신작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블루홀에서 개발하고 있는 최신작 에어입니다 엘린 수영복과 국뽕을 치사량으로 맞을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를 팔아서 뭘 하고있나 싶었더니 역시 첫 시작을 mmorpg로 시작한 회사인 만큼 차기작으로 mmorpg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블루홀의 차기작 에어는 어떤 게임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합시다 일전에 프로젝트 W라는 이름으로 달랑 스크린샷 하나밖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그 외엔 하나도 알려진게 없는 게임인 프로젝트 W가 g 스타를 일주일 앞둔 지금 에어 Ascent Infinite r a m 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일단 세계관부터 살펴보면 마법과 기계 문명이 상당히 발달한 스팀펑크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요. 스팀펑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시대의 기술력인 증기기관 같은 기술이 발달하여 현재 수준으로 기술이 발달한 판타지의 장르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강철의 연금술사가이 스팀펑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 실사... 아무튼 이런 스팀펑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에어는 새롭게 시도한 배틀그라운드에서 성공을 맛본 블루홀인 만큼 이번 mmorpg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요 게임의 기반이 되는 장소가 지상이 아닌 공중입니다. 얼핏 보면 트레일러에서 응? 왜 땅이 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모든 건 세계관에 존재하는 부유섬, 즉 떠다니는 섬들이죠. 기본적인 게임의 구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호드와 얼라이언스처럼 부족한 자원을 두고 두 진영의 번영과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전개되는 아이브 방식입니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아마 이 에어도 i v r 방식을 채택 했기 때문에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거라 생각하는데요 와우나 이런 진영을 선택하는 rvr 방식의 게임들은 서로 다른 진영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진영의 말들은 정상적인 단어로 보이지 않고 이상하게 일그러져서 보이기 때문이죠. 게임의 주요 전투들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지상보다는 공중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처럼 탈 것보다는 비행선이 주로 이용되고 게임에서 몇몇 전투들도 이 비행선을 이용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2부 온라인을 떠올릴 수 있듯이 당연하게도 진영과의 전쟁이 주로 이루는 세계관 때문에 진영끼리 서로 주기적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개인적인 비행선은 물론이며 여러명이 동시에 운전하게 되는 대형 함선은 기간포, 대포 등등 엄청난 화력을 뽑는 병기입니다 해서 이런 전쟁이 이루어진다면 대형 함선과 개인 비행선과 개인이 착용할 수 있는 제트팩 등등이 난무하면서 개인 제트팩을 통해 첫 진영 함선을 침투하여 평지전투를 치루는등 일방향적이 아닌 좀더 전략이 필요한 공중 플러스의 지상전투가 이루어지는게 에어만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서로서로 서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전후반 공수를 진영끼리 변경해가면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스팀펑크 세계관인 게임인 만큼 스팀펑크 느낌이 폴폴 풍기는 탈것 또한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같은데 에어라는 이름이 공개되기 전 공개된 프로젝트 W의 스크린샷에서부터 등장한 이탈 것은 비행선 다음으로 게임에서 자주 사용되고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확실하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당연하게도 비행선은 종류, 외형, 색상, 성능까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좀 의아한 정보이지만 스킬 모션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의아하네요. 이 외도 에 많은 하우징, 농장, 낚시 등등 많은 생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게임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개인적으로 트레일러를 본소감으론 먼저 블루홀답게 기존의 MMORPG에서 차별화를 둔 공중전이라는 새로운 컨셉이 어쩌면 도전적이면서도 익숙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이미 다른 게임과 차별화된다고 어필할 수 있고요. 또한 이미 테라라는 MMORPG 게임을 만들어본 블루홀인 만큼 아무리 못 만들어도 평타 이상은 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수 잘하는 솜씨가 수접이 못하랴 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죠. 그리고 테라가 퀘스트와 스토리 때문에 많이 까이는 편인데 학교 다닐 당시에 교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 테라라는 게임은 완전 전투 중심의 MMORPG로 개발되고 있었으나 개발 중간에 와우가 퀘스트 중심의 MMORPG로 엄청나게 흥행하고 이따라서 많은 게임들도 퀘스트 중심의 mmorpg를 만드는 흐름이 생겼죠. 바로 테라는 이 개발 중간에 퀘스트를 어거지로 우겨 넣어서 테라가 욕먹는 부분 중 하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런 고충을 한번 겪은 블루홀리니만큼 퀘스트 동선과 풍부한 스토리 등등 많은 것이 보완되고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단점은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것과 기존에 만들었던 mmorpg와는 개발 환경이 다르겠지만 이 놈들은 최적화라는 단어를 정말 모르는지 배틀그라운드 초창기 때부터 최적화 때문에 그렇게 애를 먹었으면서 이 에어는 트레일러부터 프레임이 심각하게 드랍이 됩니다. 아니 진짜 거칠라도 번지르르하게 보여야 하는 게 트레일러인데 트레일러부터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니 대규모 전투가 이루어지는 ARVR 현장에서는 제 컴퓨터가 얼마나 소리를 지를지 벌써부터 상상이 됩니다. 진짜 최적화라는 단어를 모르나? 그리고 앞에서 공중전이라는 소재가 상당히 참신할 수도 있으나 제가 트레일러를 본 소감으로는 글쎄? 라는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그래 뭐스팀펑크 공중전, 대형함선, 제트팩 등등 좋다 이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찾아야 할 타격감이란 게 일단 트레일러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비행선이라고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운전하고 포스는 게 전부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게임은 공중전도 지상전도 아닌 이상한 게임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딱 지금 느끼면 참실한데 와 어우 저게 뭐야? 이 정도의 의견이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에어의 가장 첫 관문이 될것 같습니다. 또 걱정되는 점은 rvr 형식의 게임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인구 문제가 생길 것이고 만약에 인구가 한쪽 진영으로 몰려버린다면 일방적으로 탈탈 털리는 상대 진영의 모습도 볼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구 문제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면 좋은 직업이 있는 진영으로 사람이 몰릴테니까요 아무튼 테라로 이미 명성을 쌓고 배틀그라운드로 명성을 널리 알린 블루홀의 신작이니만큼 걱정 반 기대 반인 게임입니다 간만에 출시하는 국산 PC m m o r p g 기도 하고요. 이제 5는 11월 13일부터 CBT를 모집하고 12월 13일부터 CBT를 시작한다고 하니 뭐로스트아크와 함께 기다려볼 만한 게임이 간만에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모쪼록 잘 만들어서 아직 국내에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블로리 신작 에어를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